레이싱 모델이자 b g 로 활동하고 있는 류지혜가 전 남자친구인 프로게이머 이영호와 교제 당시 낙태 수술을 한경 험이 있다고 폭로했다. 이영호는 교제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낙태 사실을 일 방적으로 통보만 받았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. 류지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지금 왜 말하냐고. 이제 와서 나는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니까라며 과거. 내 저지른 일이 내 발목을 잡겠지만 다 지나가고 괜찮아. 지거야. 어차피 넌 남자고 난 여자니까. 낙태가 죄면 나도 벌을 받겠다라고 했다. 놀라는 류지혜가 19일 아프리카 bj 남순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낙태를 했다고 고백하면서 시 작됐다. 이후 커뮤니티 등의 류지혜가 8년 전 프로게이머 출신 BJ 이영호와 연애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겪었다는 글이 게재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영호에게 쏠렸다. 류지혜는 이영호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. 같은 날 새벽 자신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친구랑 가서나 태했고 영호도 알고 있다 며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. 류지혜는 이어 영호가 1년 전쯤 정말 자신의 애다 맞냐고 물어봤다.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울기도 했다고 말했다. 류지혜는 또 같이 간 산부인과 카톡 캡처가 있다고 밝혔다. 다시 생각해보니 그 당시 감정이 격해져 울지 않은 표. 현을 했다고 한 류지혜는 순수한 시절 너무 깊이 자랑했던 사람이다.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전한다고 밝혔다. 앞서 류지혜는 인터넷 방송 중 과거 낙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며 아이 아빠로 전 프로게이머 이영호를 지목했다. 이에 대해 이영호는 9년 전교제한건 맞지만 남사, 침, 남자인 친구 과와서 내 아이 지웠다고 통보했고 임신 확인도 못했으며 관련 서류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. 이번 일에 대해 내가 술을 마시고 실수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 인정한다고 한 유지혜는 영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깊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게내 가슴 한켠에 그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. 그래서 자꾸 술에 취하면 의도치 않게 언급하게 되고 후회하고 라고 한 유지혜는 우리는 서로에게 쳤사 랑이었다. 영호 팬과 제 팬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사과했다. 이에 유지혜는 다시 이 영호와 오래 사귀었고 서로 정날 좋아했고 사랑했다면서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. 나도 영호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되고자 지웠다고 반박했다.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류지혜는 자신의 SNS에 난 이제 죽어라며 스틸록스, 수면제 1종, 28일 지바닥. 어 안녕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그냥 내 버리라 생각할. 개라고 게재한 바 있다.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유지혜는 자택에서 무사히 발견됐다.